옛날에 의사들은 다 청진기를 갖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심장. 심장 소리, 숨쉬는 소리, 장이 움직이는 소리 그냥 소리를 듣고 아 문제가 있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준이 뭘까요? 소리. 정상적인 소리와 비정상 소리를, 비정상적인 소리를 알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심장이 정상이네 비정상이네 어, 이건 부정맥입니다. 진단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소리를 듣고 위험을 알수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기 전에 소리가 우르르르르르르르 나면 은 잭살이 도망가죠 천둥, 번개가 치면 무슨 큰일을 벌어지고 바람이 세차게 벌어도 희한한 소리가 나는 거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소리로서 위험을 감지하고 안전을 파악합니다. 자, 어, 녹음을 해갖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자기 코골이 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들어보자 그거죠. 자, 우리 중에 지금 누구나 다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 숨을 쉬고 있어요. 그리고 잘 때도 숨을 쉴 거예요. 숨을 안 쉬면 다음에 안, 안 일어나니까 다 숨을 쉬는데 지금 역절함이 숨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내가 강개나 말고 그런네요 이걸 한번 보세요. <웃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미친 게 아니고 정상이 아니죠. 우리가 코골리 소리는 숨쉬는 소리입니다. 다른 소리가 아니고 숨을 안 쉬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코고리를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잠을 안 잔다. 혹시 잠을 자도 숨을 쉴안 쉬면 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코를 골지 않고 정상적으로 숨을 쉬는데 잠만 자면 이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비정상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거예죠 자, 그리고, 코구리 소리를 한번, 이게 성대 모고 자를 거까요 우리가, 보통, 보통 자는 숨은,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리고,